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두 번만 더, and, 마지막, ten. 그렇죠. 제자리에서 숨 고르기 10초 정도 쉬실 거예요. 후. 자, 이번에는 스쿼트. 어깨에 골반 너비만큼 다리 오픈하시고, 그 상태에서 50초 동안 스쿼트. 준비 앤들 하나 앤 그렇죠 앤후앤쭉키 커지게 쓰리 앤쭉앤 계속 앤숨 쉬면서 후앤 들. 앤후앤두 다리 똑같이 눌러서 일어나는 거 들. 앤나앤쭉앤나앤쭉앤나 앤. 그렇죠 엔나엔키 커지면서 일어나기 하나 엔둘 투명 의자에 앉았다가 살짝 일어나는 것처럼 엔 엉덩이 터치 하자마자 일어나고 엉덩이 가볍게 10초만 더 할게요 엔 하나 엔 발바닥 똑같이 눌러주세요 양쪽 엔 그렇죠 엔 3초 2초 1초 그렇지 끝까지 10초 숨 고르시면서 쉬세요 그 다음은 넓게 와이드 스쿼트 하실게요.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하시고 턴 아웃 하세요.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하나 N 이것도 50초 M 흐 N 똑같이 발바닥 눌러주면서 똑같이 일어나기 N 나 N 쭉 N 한쪽으로 무게가 기울여지지 않게 양다리 발바닥을 똑같이 눌러주세요. M 나 앤 손이 좀 심심하면은 두 손에 생수병이나 웨이볼 드시고 하시면 훨씬 좋아요. 둘, 엠, 나앤키 커지게 하나. 앤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에 봤을 때 자기 골반이랑 어깨가 같은 선상에 있게끔 머리도 똑바로 귀도 똑바로 있는지 보세요. 엠, 10초만 더 엠, 둘, 앤나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하세요. 3초만 더 앤, 둘, 앤, 마지막, 앤, 잘했어요. 자, 10초 정도 쉬시면서 숨걸으시고 스트레칭 하셔도 되고요. 자, 런지하면서 앞으로 킥 하시는 거, 오른다리 뒤로, 앤, 둘, 런지 다운, 앞으로 킥, 앤, 하나, 앤, 30초, 앤, 나, 앤, 침착하게 하세요. 다리 찰때 배가 흔들거리지 않게, 서 있는 다리랑 배랑 힘 빡, 앤, 나, 배힘꼭엔나엔 다리 너무 날아가지 않게 하나 엔 10초만 더엠 충분히 안고 배힘 주고 킥 충분히 안고 배힘 주고 킥한 번만 더엠킥옳지 반대 다리 바로 이어서 할게요 왼 다리 뒤로 런지 백 다운 엠 앞으로 킥엔 다운 앤킥몸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둘. 항상 코 잡는 거 신경 쓰시고 앤 다운 앤킥앤 다운 킥할 때몸 흔들림 없이 하나 앤 어깨기 멀리 배임 주시고 앤둘앤 10초 더둘앤나앤둘앤나앤둘앤 마지막 앤 잘하셨어요. 그대로 다리 풀면서 숨 고르시고 10초 쉬세요. 이번에는 매트에 앉아서 리버스 쿼드랍 우리 엉덩이 힙업 운동 많이 하시는 동작 중에 하나죠. 자 엉덩이 대고 무릎 구부리고 앉으셔서 손은 살짝 엉덩이보다 뒤에 손끝 방향은 뒤어도 되고요. 손끝 방향이 앞이어도 상관없어요. 50초 동안 엉덩이 다운업 계속 반복하실게요. 어깨 긴 멀리 하시고 후 호흡하시면서 앤내 몸이 책상처럼 디귿자 뭐딱 미음자로 보일 수 있게 앤쭉앤 둘, 빨리 하지 않고 조금 더 끈적끈적거리게 둘, 앤 시선도 무릎 멀리, 앞에 사선 멀리 보세요. 앤 엉덩이 업, 앤 다운 터치, 앤 업, 앤 둘, 앤 팔꿈치 너무 하이퍼 익스텐션 되지 않도록 팔꿈치 부드럽게 피는 거 잊지 마시고 10초만 더앤 둘, 앤쭉앤 앤 업, 앤 둘, 앤 옳지. 잘 하셨어요. 자, 앉아서 잠깐 스트레치 10초 정도 하실게요. 다리도 풀고 손목도 좀 풀어주시고 어깨도 풀고 목도 풀고 이번에는 힙 익스텐션 동작 하실 거예요. 이제 쿼드라 패드 자세에 네발 자세로 하셔서 자, 오른다리 왼다리 한쪽부터 업앤 다운 업 앤, 한 다리에 30초씩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자, 다리 들어 올리실 때 허리가 너무 전만 되지 않게 다리가 올라가는 높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몸통이 편판하게 유지되는 거 항상 컨트롤 하시면서 후, 앤, 둘, 어깨기 멀리 하나, 앤, 둘, 앤, 나, 앤, 둘, 5초만 더, 앤, 둘, 앤, 나 앤, 둘, 옳지. 잘하셨어요. 자, 반대 다리도 30초 할게요. 옳지. 앤, 쭉. 앤, 엉덩이 앤, 들 앤. 올라가서 바로 내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사진 찍히는 것처럼 찰칵, 그렇죠. 앤, 찰칵, 앤, 들배 힘주시고 앤, 허리, 배꼽이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항상 홀드하세요. 후 앤, 호흡 참지 마시고 호흡 계속 하시면서 N들 앤, 나, 앤, 둘, 앤, 나, 앤, 둘. 계속. 그렇죠. 잘했어요. 좋아요. 그대로 뒤로 아기 자세 잠깐 스트레칭. 흐 고개 도리도리, 목이나 어깨 긴장 잠깐 풀어주시고. 이거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실 거예요. 자, 스쿼트부터 준비. N 50초. N 그렇죠. 투명 의자 있다고 생각하시고 둘, 진짜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살짝 들다놓고 엉덩이가 의자 터치되면서 일어나는 거 연습하셔도 되세요. 둘, 앤, 후 N 호흡 하시면서 둘, 앤, 둘, N 나 팔 모양은 앞으로 나란히 하셔도 되고, 뭐, 허리 손 하셔도 되고, 가슴에 엑스 손 하셔도 돼요. 편한 거. 하나, 엠, 둘, 엠, 나, 엠, 둘, 엠. 투명 의자 있다 생각하시면서 엉덩이 무겁지 않게, 둘, 엠, 나, 엠, 둘. 10초만 더, 조금 더, 엠, 나. 일어날 때키 커지는 거예요. 엉덩이 앞으로 허리 밀지 마세요. 위로만, 나, 엠, 위로, 하나, 앤 잘했어요. 1 0초쉴게요 한숨 후. 고개 돌리셔도 되고 어깨 돌리셔도 돼요. 와이드 스쿼트 넓게 세컨 포지션으로 하셔서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앤들 50초. 앤들앤 앤, 이중창에 내 몸이 납작하게 꼈다고 생각하시고요. 엉덩이가 뒤로 오리 궁덩이처럼 빠지지 않게 앤 그대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나. 앤들 엔 한쪽 다리로 지탱하지 마시고 양쪽 다리 똑같이 반반으로 무게 똑같이 눌러주세요. 두엔 하나 엔두엔나엔두엔나엔두엔나엔두 계속 숨 쉬면서 두엔나엔두엔나엔 둘 조금만 더. 하나. 엠, 둘, 엠. 나. 엣. 옳지 잘했어요. 자, 이제 다리 풀면서 그대로 호흡하시고 계속 10초 정도 쉬시고요. 그다음 순서 하시죠 런지랑 프론트 킥 이어서 하시는 거 준비. 얼치. 그대로 다리 찰때 배인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로. 런지 백앤킥 앤. 나. 엔둘 엔, 나. 빨리 하는 거 좋은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정확하게 동작. 하나, 엔, 두, 엔, 나. 엔, 두, 엔, 나. 엔, 두, 엔, 나. 엔, 두. 하나, 엔, 두. 하나, 엔, 두. 계속. 하나, 엔, 두. 마지막. 엔, 옳지. 반대 다리 하실게요. 준비. 뒤로 런지 앤킥앤 런치 앤킥앤 런치 앤킥앤 런치 앤킥앤 런치 앤킥앤후앤둘앤나 다리 찰때 힙이 앞으로 따라가지 않게 내 배에 딱 잡아놓고 엉덩이도 에힘 주시면서 컨트롤 하나 앤둘앤나앤둘 엔. 나, 엔 무릎에서 철컹 소리 나지 않게 앞으로 뭐를 밀어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렇죠. 자, 10초 쉬면서 앉아서 쉬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 앉아서 하실 거니까 엉덩이 대고 그렇죠. 자, 무릎 세워서 손 뒤로 그대로 엉덩이 up. 앤, 앤, 업, 엔드 엔 업, 엔드. 앤 손목이랑 팔꿈치 너무 한 군데에서 하이퍼 되지 않도록 앤배힘 주시면은 어깨나 팔꿈치 손목 덜 아파요. 둘앤 엉덩이 배 가볍게 하나. 앤둘앤 발바닥도 지그시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앤후앤 무게분산 한번 잘 해보세요. 앤둘앤나앤둘 호흡하면서 목이 뒤로 너무 넘어가지 않게 시선 앞에 멀리 봐주세요. 둘, 앤, 10초만 더, 앤, 둘, 앤, 나, 앤, 둘, 앤, 나, 앤, 둘, 마지막, 앤, 잘하셨어요. 자, 앉아서 잠깐 스트레칭 하시고, 옳지, 마지막 동작이에요. 힙 익스텐션, 그렇죠. 고개 매트 쪽으로 돌리셔서, 네발 자세. 한 다리만 올려놓고 업앤다운 업앤다운 허리만 조심하세요. 앤드 앤나 앤드 앤나 앤드 앤나 앤드 앤나앤요 자세 할때 고개 너무 푹 숙이시면 어깨 더 아프시니까 시선 멀리 사선 아래 멀리 보세요. 흐 앤드 앤나 앤드 엔, 나, 엔 반대 준비하실게요. 하나, 엔, 둘, 엔, 나, 엔, 둘, 엔, 나, 엔, 둘, 엔, 나, 엔, 둘, 엔, 나, 엔, 둘, 엔, 나, 엔 팔꿈치, 손목 너무 아프시면 박스나 바닥에 뭐 엘보 대시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엔, 나, 엔, 배쏙 집어넣으세요. 배 판판하게, 엔, 둘, 5초, 하나, 엠, 둘, 엠 마지막, 엠 잘하셨어요. 그 상태로 뒤로 애기 자세. 흐, 조금 쉬실게요. 일어나시고, 자 앞으로 다리 뻗으셔가지고 사자 스트레치. 자 사자로 해서 앞으로 가슴 닿기 충분한 호흡 해주실게요. 흐, 조금 더쉴풀게요 흐으 귀엽게 멀리 하시고 엉덩이 뒤 허벅지 뒤 스트레칭 느껴주시고요. 스르르 일어나시고 반대 다리도 사자 모양으로 접어서 앞으로 가슴 닫기 흐 등을 너무 동그랗게 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꼽이 내 네, 쫑아리 앞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세요. 아랫다리 펴져 있는 다리 햄스트링도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양쪽 골반 똑같이 바닥에 있는지 자, 두 발바닥을 만나게 나비 자세로 해서 앞으로 가슴 닦기, 손 앞으로 조금 편안하게 펴주시고요. 이 자세가 불편하시면 이마 앞에 수건을 좀 만다거나 박스, 얕은 요가 블록 같은 거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마나 손을 대시면 돼요. 방향 바꿔서 스트레칭도 해보실게요. 그렇지. 가운데에서 마무리로 스트레치. 자 그대로 다리 쭉 펴시고 가슴 닭기 앞으로 스트레칭. 후. 이 자세도 너무 힘드시면 무릎 살짝 구부리셔서 하셔도 돼요. 충분한 호흡 계속 해주실게요. 그렇지. 그대로 한숨. 후. 잘하셨어요.